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이 하트 크러쉬 숨기지 않는 열애 시그널 배경화면 박자에 잘 만나고 있어. 공개 열애 중인 가수 크러쉬와 레드벨벳 조이가 조용히 예쁜 사랑을 기워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숨길 수 없는 달달 시그널이 포착된 눈길을 끌고 있다. 크러쉬는 지난 18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패널로 출연해 조이를 간접 언급했다. 이날 vgrn은 영국 사치갤러리에 초대받은 기한8 4 모습이 담겼고 송민호를 만나 해외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로망이 있다 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에 기한8 4가 스튜디오에 있는 회원들에게 다들 그런 로망 없냐고 묻자 크러쉬는 어색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에 정현무가 그러시 있느냐 라고 묻자 크러시는 깜짝 놀라대 라고 반문했고 박나래가 입술 실록실록하는 거 보니까 이네라고 놀리자 이네 저는 지금 있으면 안 되죠 라고 답했다. 공개 연애 중인 조이가 이기에 로맨스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한 것 이에 멤버들은 그냥 로망 로망이라고 말했고 크러시가 머쓱하게 웃자 전현무는잘 만나고 있구나 라고 두 사람의 열애를간접번부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조이의 핸드폰 배경 화면에 크러쉬의 반려견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레드벨벳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조이 밀레노 블라그 아이드레스 2023SS 졸른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조이는 패션쇼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 후 지내는 일상이 담겼다. 그는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다. 그런데 비행을 14시간 간다 이때 자면 될것 같다. 라면한 밀라노는 처음이다. 처음이라서 추천받은 식당에 간다. 너무 짧게 있어서 아쉽다.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밀라노에 도착한 후 스태프들과 함께 발을 방문하고 음식을 먹는 등 행복한 일상을 보냈고 브런치를 먹고 나왔다. 여기가 브런치 맛집으로 유명한 바라고 해서 먹고 나왔다. 라며 오늘의 의상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배경 화면이 어졌고 배경 화면 속인 크러쉬의 반려견 도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드러낸 셈. 크러쉬와 음. 조이는 지난해 8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다. 당시 조이 소속사의 m 엔터테인먼트는 선후배로 지내다 최근 호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했다. 고 열애서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함께 크러스위의 홈메이드 시리즈 첫 번째 싱글 자나깨나 작업을 하며 친해진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등 공통 관심사인 반려견을 매개체로 사랑을 키웠다고도 덧붙였다. 조이는 오랜만에 다 같이 무대에서 멤버들도 러비들도 다들 들뜨고 신나했는데 괜스레 걱정을 안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 라며 미안함을 전한 동시에 열애 사실을 고백했다. 크러쉬 역시 알맞은 시기에 쉬바미 팬클럽 크러쉬바 매칭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기사화가 먼저 돼버려 당황스럽다라며 열의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